아래 또 시작되는 뭐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안녕하세요 이은상입니다 지금부터 제시어가 들어간 노래 부르기 게임을 할 건데요 제시어를 듣고 10초 안에 노래를 부르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! b a 지금이야 my lady. 숨겨둔 너 진심이 난 o oh, 궁금해 yeah, yeah, yeah. 아스트로 선배님의 b a b y 나 단지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알아라 더 많은 말을 뒤로 안채 HOG 선배님의 Candy 아. 난 노래하고 싶어 그냥 노래하고 싶어 I just wanna do it I just wanna see 이현상의 노래하고 싶어 그래 울프 내가 울프 아우 <웃음> 엑소 선배님의 늑대와 미아잘 자라 우리 야가 똥똥똥 앞들과 뒷동산에 <웃음> 자장가 동룡 드라이브 아, 전혀 모르 <웃음> Call me b a b y Yeah, I just like you And call me crazy I just w o n d e r And call me baby 칼디 레이 잽슨의 Call me maybe 오케이 okay.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뭐 우아한 손짓 은근한 눈빛 t 민 선배님의 무브. m 라라라라라라라 o v e 라라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a l 나는게 있긴 한 a la la la la la la la l la l 아름다운 모습으로 o 나 t 심 f 까지 태워 l d I am down, I am d I n I n I a I am down. am d o I n I 브렌늄 곡을 하고 싶은데 브렌늄 비즈 브렌늄 비즈 하면 힙합이니까. My lady, I'm oh, a 갖고 놀래. 마침딱 분위기 좋아. 돈 잡을래. 범키 선배님의 가권을. 네, 이건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곡인데요. 짧게 방금 한 분자처럼 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. 믿을 수없었지너의 모든 것이. 나의 모든 것미나 여기까지 두번 o g i g i 저한테. 하한테 저한테. 저한테. 저한테. 테 더 원하게 될 테니 더 타오르게 됐나? 마지막 해외 가수입니다 Baby I c a l in t e r e n i h t t you d o n e e d like I need y r a I w a n t be alone 여기까지 제가 낸 문제도 맞춰보세요 네 오늘 키워드를 사용해서 문제 맞춰보기 재밌는 시간 보내는데요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? 네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이은상이었습니다. Okay.